네 반갑습니다. 제가 좀 실례하겠습니다. 오늘 부득이하게 하여튼 앉아서 강의하게 됨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제가 재밌는 생각을 했는데 오면서 야 자세는 스티브 호킹인데 이게 <웃음> 내용이 <웃음> 내용이 정말 오늘 어, 오신 분들한테 아주. 인스퍼레이션 어, 주는 걸 스티브 호킹급으로 자세도 그러니까 내용도 그래야 되는데 아참 아, 항상 가르치는 거는 사실 배우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 시대의 필요에 대응하는 디자인 혁신 기업들과 산업 생태계 아, 제가 아, 알고자 하는 분야기 때문에 사실 아,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만나고 싶었던 분들입니다. 굉장히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러분 처음 만나는 아, 자리니까 아, 명함을 준비했는데 화면에 아, 오늘 소개도 아주 잘해주셨고요. 제가 아, IT, 또 벤처, 창업 이런 부분은 제가 전문가예요, 정말로. <웃음> 제가 아, 그, 아, 평생을 디보우션해서 일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IT 기업에서 일하면서, 어, 메인 프레임 컴퓨터보다 어, 부터, 어, 뭐, 어, PC, 오늘날, 모바일까지 거를 다 아, 알았고, 또 벤처 어, 투자 분야는 제가 1999년 창업할 때부터, 어, 저는 뭐 인터넷으로 시작했지만, 그 전에 기술 벤처 있으신 분들과도 동시대에 함께 일했기 때문에 또 벤처 쪽에서는 제가 벤처 데모라고 <웃음> 어, 불릴 정도로 또 벤처 바닥은 정말 내 손바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아주 아, 모바일 폰이 나오면서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벤처 창업이 스타트업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또 창업하는 것도 연구소나 기술 창업이 아니라 그냥 누구나 창업할 수 있다. 1인도 할수 있다. 그래서 뭐 유튜브에 컨텐츠만잘 올려도 세계적으로는 1년에 20억 수입. 우리나라에서도 6억 수입을 하는 그러한 창업가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벤처 투자 인큐베이팅하는 이 환경도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지난 2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사실 절벽 같기도 하고 혹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제조와 유통이었다면 지금은 플랫폼과 컨텐츠로 되는 이 상황에서 저는 제 업이 이것이므로 컨텐츠를 찾아 지난 한 7, 8년 어, 스타들를 많이 했습니다. 컨텐츠라는 것은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거예요. 크리에이터는 아티스트라든가 디자이너라든가 물론 과학자도 만들지만 창조적인 생각은 아트와 디자인에서 많이 나온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분야에 공연까지 많은 그룹과 개인 만나가지고 어떠한 사업계가 없는가 찾는데, 아, 참,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그분들은 사업 마인드랑은 벽을 싼것 같아요. 제가 있는 분야에서는 대학교 3학년, 4학년이어도 세상을 바꾸겠다. 대박을 하겠다. 몇백억 내가 할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보통이에요. 아, 그렇게 스케일이 글로벌하지 않으면 대학교 창업 경진대에서도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과 도전이 없으면 500만 원상금도못 타요. 그런데 아트 이쪽은 정말 세계적인 아티스트고 공연자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대 예술을 홀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해보자. 아니면, 좀더 디지털화해서 리셀링 할수 있는 방법을 해보자 했을 때, 그것에 화답하고 해보자. Let's do it. 그런 스피릿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이것은 탤런트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스피릿을 왜못 갖고 있을까? 아, 그분들이 심사, 당하고 인정받고 하는 환경, 생태계가 벤처 창업 이러한 분야와는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살고 있지만 정말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거구나 해서 참담한 순간이 많았는데 그래도 아무튼 저는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찾으면 정말 찾아진다고 정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샘에서 한샘이라는 말은 붙이지도 않고 순수한 지원에서 신문명 디자인 대학을 오픈하겠다. 새로운 시대를 창조하는 디자인 혁명을 꿈꾼다. 원소동에서 혁명가가 나온다. 그런 말 하시길래, 혁명이라는 말은 또 저희 쪽에서는 굉장히 평범한 말입니다. <웃음> PC 혁명, 빌 게이츠가 한번 일으켰고, 또 모바일 혁명, 스티브 잡스가 일으켰고, 뭐 이름이 여러 가지로 붙습니다. 혁명 아닌 단어가 없어요. 디지털 혁명, 벤처 혁명. 뭐안 지면 혁명을 꿈꾸니까 그분들은.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단어였고 저는 플랫폼과 컨텐츠 이 양축이 새로운 동인인데 컨텐츠가 아티스트 디자이너에서 나올 것 같은데 또 요새는 디자이너가 아티스트고 아키텍트가 아티스트고 그분들이 모두 크리에이터인데 사실 혁명의 동인자는 그분들인데 그분들이 뭐 전혀 어뭐 냉담해서 큰 돌과 같이 제 앞에 턱 앉아 계신데 한샘에서는 디자인 혁명이라는 말을 또 원서동이 그 발원지가 된다고 하시니 진짜 놀래가지고 이런 아, 희소식은 내가 처음 들었다. 놀래가지고 아, 주제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 디자인 클러스터, 디자인 시티, 디자이너와 스튜디오와 대학과 정부 정책, 미디어, 협회, 단체, 세어, 기업이 하여튼 모두 혼연일체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밀어붙인다. 이런 부분에 저보고 기업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 이거를 제가 그냥 저의 열정, 여러분을 만나고 싶은 저의 소망, 그것 때문에 이제 턱, 그, 수락을 했는데 여기서 저는 이거를 전혀 모르는 분야지만 그냥 알겠더라고요. 아니, 당연히 이렇게 돼야지. 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 그리고 기업이 디자이너랑 스튜디오랑 협업해야지. 그 다음 기업들이 협회단체 만들어야지. 정부가 팍팍 밀어줘야지. 디자인, 어? 우리가 맨날 이태리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미국만 바라볼 거야? 우리도 할수 있지. 아, 대학도. 지금 벤처 쪽에서는 대학생들이 뭐 어떻게만 하면 군대도 안 가고 벤처에 그 군대 대신에 취직을 해요. 그럼 디자인 스튜디오도 군대 대신에 근무할 수 있어야지 미디어도 세계적으로 우리 디자이너를 쏘아 올리는 그런 미디어 있어야지 벤처 쪽에서는 그 인프라가 다돼 있는 거예요 미디어는 플랫텀이라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국에 있는 기사들과 한국에 있는 기사들을 실시간 중국어, 한국어로 계속 쏘아올려요. 그래서 알리바바에 무슨 일이 있든 우리나라 카카오톡에 무슨 일이 있든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다 알아요. 또 빅석세스라는 미디어는 실리콘밸리와 테란밸리를 실시간으로 연결해요. 실리콘밸리에 무슨 일 있는 거. 세이란 벨레 무슨 일 있는 거를 똑같은 직원들이 미디어에 올립니다. 이게 전자신문사라든가 디지털 신문사가 는게 아니에요. 사장과 그 뜻을 같이 하는 몇몇 파트너, 스타트업 직원들이 대학생 인턴들 가지고 하는 미디어예요. 그런데 그러한 미디어가 페어를 하면 우리 서울에서 3천명이 모입니다 그거는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런 규모의 페어를 제가 앞에 언급한 신문사들은 지금 할 여력이 없습니다 못합니다 아무도 그 신문을 보지 않고 광고는 더욱이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IT 벤처 클러스터는 여기서 꿈꾸는 디자인 시티처럼 물리적으로도 구로디지털단지, 가산디지털단지, 상암, 미디어 시티 그리고 뭐 최근에는 판교 까지 물리적으로도 많고 또 디지털적으로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 보시는 자료에는 상세히 각각 어떤 활동들이 벤처 기업 자발적으로 스타트업 자발적으로 대학에서 주체적으로 정부 정책이 또 얼마나 이쪽에 정말 불균형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는지 세세하게 제가 적어 놨으니 꼭이 자료를 오늘 가시는 길에 받으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디자인 클러서를 꿈꾸는 혁명가들이 만든 자료를 보고 제가 처음에는 원소동에서 디자인 혁명이라고 해서 그냥 마음이 확 열렸다가 또또 아, 또 바위인가? 이건 더큰 바위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를 보면 연구소 대학 인큐베이터에 엔젤투자가 있고 아, 벤처기업이 이 벤처 캐피탈을 만나면 탄생하고 그것이 100억, 200억 매출을 해서 그때 로펌이나 회계회사나 또 좋은 인력을 투여받고 여기에 디자인 스튜디오가 좋은 디자인을 해주면 IPO에도 갈수 있다는 이게 그림 아니겠지 제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디자인 스튜디오는 왜 이렇게 작은가, 왜 원이 로우폼 회계만큼 작은가. 로우폼 회계에서 제일 큰 회사 김현장 법률사무소 회계사무소에서 3.1회계법연 그렇게가 내 꿈의 열망의 도전의 끝인가? 우리가 TV만 켜면 인터넷만 보면 아침저녁으로 보는 막 주커버그, 마윈 그런 얘기는 왜내 얘기가 될수 없는가. 저는 대학교 3학년이라도 그런 꿈을 꾸고 대학교 인큐베이터, 민간 인큐베이터, 벤처캐피탈 사무실, 저희 사무실 들끓는 그런 사람들 속에 그런 문화 속에 그런 공간 속에 있다 보니까 이 표를 볼때 의구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빨간 글씨로 이 표에다가 이렇게 쓰려고 했어요. 디자인 벤처는 불가능한 거야. 항상 혁명은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그 말은 지금 혁명을 꿈꾼다고 난리인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내가 돌이라고 생각했던, 전혀 기대치 않았던 그쪽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빨간 글씨로 디, 저기, 어, 디자인 벤처는 없는 거야? 라고 쓸래다가 디자인 벤처가 가구 회사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정말 아무도 안, 우시, 안 웃으시네요. 저는 정말 그때 이제 제 눈에는 이제 사실 모든 아, 인간도 창업한 인간과 창업할 인간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웃음> 간판도 디자인 벤처 그러, 뭐 그렇게 하면 너무 제 눈에 띄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가구 회사고 참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IT 벤처 30년 동안 해놓은 클러스터. 생태계가 있으니 그걸 들여다보고 벤치마킹 하자. 그다음에 이거는 의문점이에요. 강의를 제가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IT 벤처 창업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의 전문가지 디자인 쪽은 제가 크리에이터 디자이너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쫓아다닌 분야지 제가 그곳에 스타디 한 거는 7, 8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의문점을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IT 회사와 디자인 회사 누가 승자가 될 것이냐 저희가 대학교 입시를 치를 때도 공대 가는 게 좋아? 법대 가는 게 좋아? 뭐 고를 때 전망 있는 곳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전공으로 대학교를 졸업했더라도 미래에 누가 승자가 되느냐를 보면 지금이라도 회사를 그쪽에 취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쪽에 갈수 있는 겁니다. 파리를 쫓아가면 화장실을 가고 꿀벌을 쫓아가면 꽃밭에 간다는 걸로 뭐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디자인 회사가 위너일 것 같아서 그쪽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위턴이클것 같아서 저는 여기에 올인하고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 회사가 위너가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바윗밖에 내 앞에 없지만 그래도 하여튼 시작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오메 프로젝트라고 시작했는데 이거는 디자인 펀드를 만들어서 디자인 회사들을 살리고 그게 목적은 아니고 저희도 투자를 받은 벤처 회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수익률이 좋겠다고 전망해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아 만나고 열망하고 어 기다리고 소망한 그 마지막입니다 자, 제가 아 아주 잘하는 분야니까 이거를 1시간 강의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냥 빨리 말하겠습니다 IT 벤처 벤치마킹 하면은 결론부터 말하면 빨리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멘탈리티는 다내 거다. 그런 멘탈리티예요. 제가 정말 놀랬습니다 이분들의 멘탈리티와 아주 컨시스턴시 계속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거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정말 놀랬어요 제가 최근까지도 놀랍니다. 제가 업계에 나온 것은 그러니까 벤처업계에 창업한 건 1999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 이분들은 벌써 있었어요. 1995년에 벤처기업협회를 만들고, 1996년에 코스닥을 만들고, 1997년에 벤처기업특별법을 만들고, 1999년에 실험실 창업운동을 하고, 2000년에 벤처기업 글로벌 네트워크까지 만들어요. 매년 만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속도로 하려면 신문명대야 지금 하면 다음 달에는 학과 만들고 학과별로 또 분야별 과 만들고 그런 속도 빛의 속도로 하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데 내일 바쁘고 내 프로젝트 있고 그렇게 내것내것 내것 하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겁니다 과외의 시간을 내고 업계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런데 동전의 이면에는 그런 것이 내가 사는 방법이다 그거를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면 은 좋은 뜻이 먼저예요. 그런데 이면에 좋은 뜻이 먼저고 희생과 헌신이 먼저니까 이익도 다 가져가더라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업계에 나와서 그 전에 기술 창업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드는 인터넷 창업 벤처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저희가 투자한 기업, 저희가 있는 분야는 그 전에 기술벤처보다 훨씬 기업가치가 높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1990년, 2 0 0 0년에 인터넷 돌풍을. 그래서 이쪽은 벤처기업 협회라 하면, 은 벤처기업이라 하면 은어 별로 뭐. 나는 인터넷 기업이다. 용어도 따로 만들고 협회도 따로 만듭니다. 또 게임 회사들이다. 그러면 그분들은 또더 프라이드가 있어요. 우리는 게임산업협회 또 따로 만들어요. 그러면 시중에는 인터넷 기업협회, 게임산업협회도 있지만 가장 고령화, 그래도 벤처기업협회부터 코스닥도 만들고 기술거래소를 만든 원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원조들이 좀 쭈그러져 있는 거죠. 게임 산업과 인터넷 산업이 너무 잘 나가니까. 그런데 그 시장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닷컴버블에저 빨간 줄을 그을 크랙이 생긴 거죠. 그런데 아 그때는 다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기업 주가가 뜨니까 벤처 기업 주가도 떠가지고 덩달아. 왜 기업이 나이테 같이 따복따복 따복 성장하지 않고 우자라면 그 경영이 엄청 힘들듯이 모두가 힘든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게 벤처기업이라고 모인 사람들은 다른 군보다 희생과 헌신과 꿈과 비전이 훨씬 단단한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스티브 잡스가 선물한 모바일 혁명이 왔을 때 마침 전세계적으로 실업이 엄청 문제가 돼서 어느 나라나 청년 창업 장년 창업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을 때 이분들이 모바일 혁명 청년 창업 이런 것들이 다내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정부의 실업자를 없애는 모든 자금이 창업 자금으로 소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제가 본 것처럼 이제 플랫폼이 예전에는 PC혁명 이후에는 네트워크가 공짜였지만 이제 모바일 혁명 다음에는 플랫폼이 공짜기 때문에 그때는 콘텐츠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이나 만화나 그거 말고도 하여튼 무슨 컨텐츠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한 컨텐츠가 중요해지니까 컨텐츠 진흥원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때도 벤처 그룹들은 컨텐츠도 내 거다. 그래서 이름이 또린 스타트업이 돼가지고 1인도 기업이 가능한 이런 환경이 되니까 벤처라는 말이 스타트업이란 말로 바뀌었어요. 용어가. 근데 벤처는 스타트업도 또내 거다. 최근에는 임팩트 비즈니스라고 해서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 기여도 해야 된다. 이것이 어, 정말 CSR 하는 게 아니라 csv다. 기업이 영속하고 더잘 되려면 사회적으로 임팩트를 주는 어떠한 가치 창출이 있어야 된다 해서 지금은 혼선을 겪고 있지만 사회적 기업 임팩트 비즈니스 소셜벤처 이렇게 사회적 기업가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고 뭉치질 못하는데 벤처기업 군들은 이것도 내 거다. 해서 11월에 또 소셜 포럼이 만들어질 때 아, 패널 디스커션도 하고 격려사도 하고 또 여러 그 지원을 아끼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아, 생태계가 돼 있다는 거죠. 생태계가.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굉장히 바쁠 수 있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그런 문화가 돼 있다는 거죠. 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공인인증서가 문제가 된다. 그러면 모든 기업들이, 많은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돌파를 못하는 게 많고 중국 수출이 막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문제다라고 하지 모여서 금융위원회를 찾아가거나 국회의원을 만나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기업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들은 또 핀테크 포럼을 이 사진처럼 며칠 전에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철옹성 같은 보수적인 기존의 이익을 모두 구가하고 있는 기존 세력들을 바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애꺼 정신은 아, 이기적이라고 저는 볼수 없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벤처가 오늘날 실리콘밸리, 이스라엘에 비등하게 설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됐다. 얼마나 우리나라의 벤처들이 실리콘밸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느냐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맛만 보여드리겠습니다. 11월에 우리나라 벤처들한테 투자된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 95%가 실리콘밸리 돈이에요. 미국 돈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기업을 운영할 때 투자자가 한국 투자자들이 아닌 겁니다. 세계적인 투자자들인 거예요.